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종수입니다 고등학교에 직업인 특강으로 해가지고 제 직업과 작가 그리고 사업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동기부여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자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데 어떤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직장인으로 오랫동안 일 해봤자 자기 명의의 집 가지는 거 쉽지 않은데 열심히 해봤자 결과물이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 받고 일단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아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집에 대한 생각도 못했었고 내가 성공을 해?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도 없고 못 가질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해서 뭐하나? 지금 노력해서 뭐 하나? 자, 이런 생각조차 아예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놀았지. 아,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이 뉴스에서 뭐 집값이 얼마고 뭐 직장 생활 10년 해봤자 1억 모으기 어렵다. 직장인 월급으로는 서울에 있는 집 사기 힘들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이 친구들이 무언가 해보기도 전에 결과를 내보기도 전에 이미 무기력해지는 거죠. 인생을 그냥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에 충실하고 내가 풍족하진 않아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어. 양극단의 인생을 살던 어떤 형식을 살던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열심히는 살아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딱 시작을 해요.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저 직업을 갖고 싶어 그럼 어쨌든 노력은 일단 은 투입이 돼야 되죠 노력 없이 무언가 결과물을 내가 얻고자 한다면 이거는 욕심이죠 저걸 얻고 싶은데 막상 내가 지금 열심히 해봤자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저거는 세상 밖의 얘기야 딴 나라 얘기야 내 이야기랑 상관이 없어 나는 저걸 얻을 수가 없어 자이 판단은 과연 내가 진짜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 판단 자체를 내가 진짜 이 상황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이것 자체가 내가 결과를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결과를 못낼 거란 결과를 내가 지금 내고 있어요. 강의를 하는 게 정말 좋아서 강사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서 연락이 당연히 안 오죠. 아주 초보 강사고 아무 이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 그런데도 일단 준비를 했어요. 기회가 나를 찾아올 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항상 준비를 해. 강의안을 준비해 놓고 말하는 거를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회라는 게 뒷문으로 슬며시 지나갈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준비했던 것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노력은 100% 난게 없어요 무조건 확률 싸움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확률을 높여 가지고 그 기회와 맞닥뜨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느냐가 그 문제지 내가 어 저거 안돼 그냥 팔짱 끼고 야 모르겠어 야 저거 지금 해봤자 뭐하는데 그럼 기회가 오잖아요? 그럼 그 팔짱을 그때서야 풀려고 하면 이거를 내가 얻을 수가 없어 우리가 나무를 쪼개잖아 장작을 이렇게 쪼갠다고 해보죠 근데 엄청나게 두꺼워 가지고 이게 잘 잘리지를 않는 거야 잘 생채기도 안 나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오자마자 한대 쳤더니 이게 뽀개지는 거지 그런데 이게 마지막 일격 내가 마지막으로 친그 강도 마지막으로 친그힘 때문에 갈라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이틀 전에 3일 전에 내가 그걸 조금씩 조금씩 계속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쪼개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벌어진 거죠 10개 도전했다고 해서 10개 다 결과물이 날 거라는 기대치를 가지는 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의 가짓수를 늘리다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되는 것의 확률을 높여갈 뿐이지 거기에는 기회도 들어가고 운도 들어가니까 저도 예전에는 시간 낭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유될 대로 되라. 자, 몸 편한 게 그냥 최고지. 어, 미리 준비해서 뭐 하나? 항상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 이 시간, 그래 열심히 안 해도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 뭘 해도 흘러가고 열심히 안 해도 흘러가. 근데 그 흘러가는 거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막할 때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지쳐. 희한하게 목표도 없고 그냥 누워있어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긴장감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사는게 굉장히 좋다는 걸 저는 느껴요.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갑자기 무언가에 도전하려고 하면 이게 예열이 안 돼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 퍼즐을 맞춰 놓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도전하든 간에. 당장은 그게 그림같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퍼즐이 그냥 맞춰지다가 그냥 말아버린 미완성. 근데 어 어떤 작품 완성 작품도 미완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안하고 완성 작품부터 자꾸 얻어내고 싶고 빨리 얻고 싶다 보니까 이 과정을 자꾸 무시를 해 버려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주 하찮은 거 사소한 거에도 약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출근할 때뭐 세수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귀찮죠 세수를 하고 단장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깔끔한 이미지로 어필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냥 세수한다 그냥 그거에만 의미를 두면은 그냥 귀찮은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다이어리 정리 자 이거가 그냥 글씨 쓰는 거 그거에만 그냥 의미를 부여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조금 노력해서 이룰 만한 것만 노력해서 성취를 하고 그거만 계속 그거에만 계속 심취를 해그 언젠가는 배가 고파요 배가 굉장히 고파요 쉽고 그냥 딸만한 열매면 그건 도전이 아니고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과 도전을 헛갈리지 않을 때 내가 얼마만의 노력을 투입할 것인가 어렴풋하게나봐 알수 있을 겁니다. 1인 창업, 책쓰기, 어, 강사되기, 어, 스터디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설명글로 어, 링크 달아놨으니까 자, 공부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